데스팀이라는 앱으로 만남을 갖게 된 수연과 채영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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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영 씨는요? <웃음> 저도 수현씨 보고 싶은 만큼 보고 싶긴 해서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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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색이 살다 근데 이 곡은 어떻게 알아요? 이거 별로 안 유명한데. 어? 이거 가세요? 저는 글쓸때 자주 듣는 노래인데 이게 미완성. 바로 재영의 건반을 이어받아 능숙하게 피아노를 치는 수연입니다. 뭐야? 뭐예요? 왜요? 실망했어요? <웃음> 아니요. 좋아서요. 수연의 눈빛 때문에 맞아. 살짝 당황한 재영. 저도 좋아해요. <웃음> 아우, 나 보다. 왜 이렇게 덥지? 이때 갑자기 수연을 기습 뽑고 아 이게 아까 수현씨가 맥주져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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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많은 시간이 흘러서일까요 재영의 심경에 변화가 생긴듯하고 그리고 수연과의 약속도 자주 어기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앉아? 먼저 자 언제나 수연의 마음속에는 재영만이 있는데 그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수연 음... 여기 어때? 음... 어, 난 여기